자, 이번에 진행할 게임은 피라미다라는 게임입니다. 자, 생존 게임이자 건설 게임이에요. 어떻게 진행하는지 한번 볼게요. 자, 일단 어른들만 컨트롤이 가능하기 때문에 이 주변을 좀 탐색을 해봅시다. 자, 이런 식으로 탐색해서 이을좀 먼저 확인할게요. 자, 이런 식으로 확인합시다. 그냥 집을 먼저 만들까요? 빠르게 만드는 것도 방법일 것 같아요 자집 먼저 만듭시다 이렇게 하고 여기에 마르지 않은 나무가 있는 거 보니까 오아시스가 있죠 오아시스는 나중에 활용 가능한 게좀 있어요 그래서 일단 이렇게 해야 될것 같고 잠깐 속도 올릴게요 자그 그런 다음에 재료들을 바로 이쪽으로 받치면서 진행을 할게요 저 저장시킬 수 있는 공간이 없기 때문에 좀 수작업으로 진행 합시다 너 이쪽으로 오고 얘 다시 이쪽으로 가고 지어 그래 그 주변 정리할 겸 오케이 이렇게 하고 나무가 이제 네개 남았을 거예요 이쪽으로 보내고 또 나무 캐고 이 나무 이것도 캐주고 그래 자 반복을 합시다 얘도 짓고 이렇게 그 다음에 나무가 많이 보관되어 있는 공간을 좀 찾아볼게요. 이쪽이 많을 것 같은데 한번 찾아보죠. 자, 그 다음에 또 해야 될 게, 어, 이쪽이 많네. 그러면 나무 저장고를 여기다가 지을게요 로그쉐드라는 게가 있는데 이쪽 라인에다 찍겠습니다. 이렇게. 지어보자. 이렇게 되어주시고. 자, 그리고 집이 생기다 보니까 한계치가 올라갔기 때문에 벌써 아이가 생겼어요. 또왔다리갔다리 하면서 계속 진행을 하고 자 건초도 이런 식으로 수확을 한 다음에 이쪽에다가 넣어 넣을게요 자 건설로 보냅시다 놀고 있지마끝 났다 됐다 자 그러면 이 나무들은 여기다가 보관이 될 거예요 빠르죠 자 이렇게 하고 이제 또 해야될게 음.. 어디 보자 그.. 아처 오두막이라고 있어요 이거 뭐 궁서 오두막이라고 할게요 자, 이게 있는데 방어를 위해서는 이게 좀 필요합니다 그래서 이거는 먼저 좀 만들어야 될것 같아요 어느 정도 보관이 되면 바로 투입을 시킬게요 자 갑시다 자 이렇게 하고 그 그러니까 한명은 건초를 좀 어, 수집을 해야될것같아지 10개나 필요하기 때문에 됐어. 너 건초 이렇게 채집하렴. 한명은 계속 나무 이렇게 날라가지고 건설시키고 됐어. 자 이쪽으로 갑시다. 여기 주변에 있는 그 건초들도 어, 건물 짓는데 방해하는 것들이니까 이런거 빨리 좀 처리를 할게요. 됐어. 자 이런식으로 빠르게 합시다. 자, 저녁이 왔는데 별일이 없었으면 좋겠어요. 자, 이리로 오고 자, 먹을 게좀 많이 부족하죠? 내일 아침 되면 먹을 걸좀 찾으러 돌아다녀야 그, 그다될것 같아요. 야, 이게 좀큰것 같죠? 좀만 기다려봅시다. 자, 그리고 이쪽으 보내고 건초가 좀 많이 모자르네요 그쵸? 한 일곱 번더 가져다.. 그.. 가져다가 어.. 휘 시켜야 될것 같은데 여기 있고 여기 있고 여기 있고 여기 있죠? 어차피 이쪽 라인은 다 없애야 되니까 좀만 기다려보죠. 어디 가니? 자 이쪽으로 내고 됐어 요 그래 여기 여기 어차피 이쪽 오아시스 부분은 다 정리를 하긴 해야 돼요 나중에 이쪽에다가 농사를 지을 거기 때문에 그거 감안하면 그러니까 빠르게 치워야 됩니다 좋고 어? 배고프다고? 자 그러면 일단 먹을 거 먼저 정리를 할게요 자, 이거 채집해서 해결합시다 배고프면 안돼아얘또 해골 나오기 시작했죠 일단 4명 될 때까지 좀 기다려야 돼요 이거 위험한데? 아침 될 때까지 좀 기다립시다. 오케이 됐고 굶어 죽지 않게 게이지 이제 하고 자 이거 없어졌으니까 이제 버틸 수 있을 거예요. 아 여기 중에 빠르게 성인으로 자랄 사람이 있어야 되는데 음 됐어요. 어 됐다. 성인이 됐죠? 자 얘는 이쪽에 있는 거 아니, 여기 있는 거 이거 퇴간 다음에 바로 이 건설 쪽으로 이렇게 투입을 시킬게요. 자, 빨리 빠르게 건초부터 자 체립을 할게요. 됐어, 이쪽으로 가고, 그럼 계기 어느 정도 올리면 얘도 얘네들도 이제 건설 쪽에 투입을 시키고요. 됐 일단 해골을 잡으려면 안정적이게 플레이 하려면 4명이서 잡는게 좋아요 3명은 컨트롤 좀 해야되는데 마우스 클릭 한번이라도 삐끗하면 게임이 끝나요 음.. 때문에. 응? 웬만하면 초반에 5명이나 4명 이해할때는 그냥 싸움을 피하고 싶어요 저 먹는게 어좀 많이 부족하죠? 이해는 하고 있어요 제가 5명이기 때문에 그래요 좀만 더버티봅시다자 건조 몇개 남았니? 아니 아이 그러면 니가 이거 캔 다음에 이쪽에다 틀 치키면 되겠다 됐어 근 혹시 모르니까 이 게이지는 좀 풀로 채워놓을게요 어? 한명도 이제 성인이 됐어요 다행이에요 행복하네요 작업하면 되겠다. 이거 가져가. 그래. 나무 하나만 더 옮기면 되고 원초도 하나만 더 옮기면 되죠. 됐고. 자 이렇게 되면 무기가 생겼기 때문에 이제 내병에서그 활을 달수 있을 거예요. 이러면 됐죠. 이러면 됐고 자, 이제 이쪽 좀만 더 정리합시다. 자 이런 것좀 정리할게요. 그래 됐다 진짜 여기 좀 정리하고 그리고 여기 라인이 있죠 음..어떻게 하면 좋을까 밭을 만들어야 돼요 여기 보시면 이런 식으로 그이르게이트라고 언급이 되어있는게 이게 개간이그재개간이 가능한 땅을 얘기하는거예요 그러니까 어, 이런 아이들은 만약에 제가 밀리나 이런걸 다 수확을 하면 어차피 물때문에 다시 자란다는 얘기에요 어, 좋죠? 어, 이거 빌드하자 안되니? 어 그러면 다른 방법을 좀 써보자 건초도 보관할 수 있는 공간을 일단 이쪽에다 만들어 놓을게요 여기다 만들게요 트입어 일어났다 저거를 잡을까 말까 고민이긴 한데 4명이선 잡을 수 있을거에요 한번 해보자 그렇지 잘 맞췄고 이거 튀어야 돼요 됐어 저렇게 속도가 빠른 편이기 때문에 위험해 요 여기다 둘이 치키고 됐어 진짜 위험했죠? 빠르게 정리합시다. 자 그리고 이 아이들 건초 먼저 좀제길게요 어차피 나무는 거의 다 제공이 됐을 거예요. 자 이렇게 하고 건초는 바로 이쪽으로 보낼게요. 아니면 이쪽에다 보낼도될것 이거 먼저 할까? 차라리 이게 작업이 더편할 수도 있어요. 이쪽에서는 건초가 이제 무한적으로 자라기 때문에 바로 이쪽에다 투입을 시킬 수 있으니까, 음 이게 나올 수도 있어, 됐죠? 그래, 여기 와서 농사지으려, 를 뭐하니? 됐다. 이제 다섯 번만 나름돼요자 이렇게 합시다. 아 먹는 게또 부족하네. 근데 지금 이제 활이 생겼으니까 사냥을 해도 될 거예요. 얘도 다 잡았죠? 됐고. 저거 있다가 사냥을 좀 갔다 올게요. 이것만 건설되면 될것 같아. 요 자, 사냥 갑시다. 일단 쏴요. 아이고 한발 남았죠? 어차피. 고기가 다섯 개기 때문에 얘들 다 보내는 게 맞아요. 이렇게 놓고. 게이지가 쭉쭉 오를 겁니다. 쭉쭉쭉. 좋죠. 이렇게 하고. 얘들은 또 다시 짓고. 이렇게 하자. 나무도 벌목시키고. 초반에 위기는 좀 버틴 것 같아요. 이거를 그래 이쪽으로 보내자. 이게 완성되면 이쪽에다 보관시키면 돼요. 이렇게 나무도 빼고, 자그 다음에 해야 될게어 목공소죠. 썸을 이 아이도 만들어야 된다. 일단 나무 저장하는 공간 주변에다 좀 지을게요. 자 일단 여기다 지겠습니다 시키자 됐어 이게 있어야 이제 상위 건물을 만들 수 있어 초반에는 그냥 사냥을 하는 게 맞는 것 같아 너 뭐하니? 그냥 거좀 치울게요 아 이거 다 했구나 그럼 이거 벌목 시키자 어차피 이쪽도 어, 농사를 지어야 되니까 아니다 잠깐만 사냥합시다 이기 있죠? 한대 맞추고 에라이 자 어디갔니? 이쪽 주변에 있을텐데 한번더 에라이 에이? 됐어요. 자, 이거 잡으러 갑시다. 자 이런 식으로 가족한테서 고기를 얻고 한번몇개 남았니? 건초가 15개, 지금 13개 필요하죠? 자, 좀만 버팁시다. 자, 먹을 거 다시 회복했고 다음번에 오는 사슴도 보일 때마다 잡을게요. 음조구만 일단 됐어 여기 있는 거좀 치워버리자 됐어 어, 이거 바로 여기다 재료 투입을 시킬게요 자 이렇게 합시다 그럼 얘들도 건설시킬게요 아직까지 좀비들 보이지 않죠 음. 아니고요빨이 만들자 이거 중요해 또 건축가 부족하면 여기 있는거 건축하면 되죠 뭐하니? 안된다고? 뭐 이거 어, 캐자 자 일단 그 다음 자원인 돌이 이쪽하고 이쪽 라인이기 때문에 그 석공에 관련된 건물들은 이쪽에다 지을게요 일단 요거 바로 투입하자 자, 그리고 고그 나무도 이런 것좀 정리합시다 빨리 자 그리고 이런 애들 잡을게요 근데 이유는 아실거예요 에라이 에라이 한 대만 더 됐어요 일단 그 게이지가 내려갈 때 그때 좀 챙길게요. 그러면 될것 같아요. 이렇게 하고 여기 있죠? 네, 판자를 좀 만들게요. 여기는 목재를 이용해서 판자를 한몇개 정도 만들시다. 그래야지 그, 그 채석장을 좀 만들 수 있어요. 그러면 목재가 좀 필요할 텐데 음, 기다려보죠. 몇개 있니? 세 개? 한 다섯 개까지만 만들게요. 자, 그리고 게이지 반 이상 줄어들었으니까, 자, 고기를 하러 갈게요. 됐어, 이제 그만해. 그만하고. 그, 목공, 아니, 그석공소라 하나 진짜 마인캠프라고 있죠. 이거를 여기다 지을게요 자, 둘 나무 다섯 개, 그 다음에 목재 다섯 개가 필요하기 때문에 이거는 꼭 필요해요. 자 너도 그 나무 벌목 할래 음, 이렇게 합시다. 됐고 지금 나무가 좀 많이 모자르죠. 오케이, 나무 먼저 벌목을 시킵시다. 뭐하니 지금? 됐어. 자 일단 이거 사냥을 시켜놓을게요. 아또 어디갔니? 에라이. 맞춰서, 에라이. 그 사슴을 좀 찾으러 돌아다녀야 될것 같아요. 이제 다시 돌아올 때까지 좀 기다립시다. 일단 여기 주변의 시야를 먼저 밝힐게요. 있다. 한 네만 더. 에라이. 제가 갈게요. 얘도 일단 죽여 놓고, 그 다음에 그 게이지 좀 많이 내려갈 때, 그때 어... 씻어지 말게요. 간나비 이거 너만 가니니까, 이거 아... 됐어. 자, 일단 위치만 좀 밝혀 놓고, 그쵸? 자, 이렇게 놓고, 여기는 나무를 좀 캘게요. 됐고. 자, 돌을 캡시다. 돌을 캘게요. 바로. 나무 집어넣고. 나무가 또 생겼으니까, 돌을 캐면 되겠죠. 됐어. 그 다음에는, 어, 어디 있더라? 메이슬리라고 있어요 이게 석공수죠음 바위 10개 하고 판자 10개 머리 아프죠 근데 일단 해야 돼요 그래서 한 명이 일단 판자로 바꿀 준비를 해야 되고 잠깐만요 지금 또 먹을 게 많이 부족해졌죠 스 이거 가져갑시다 네, 이거 일단 이렇게 합시다 또 주변에 누구 오면 사냥하고. 됐어요. 이 정도면 됐어. 아, 판자 10개 만들 때까지 기다리고. 아직 좀비 안 보이죠? 여기까지 가도 될것 같아요. 이쪽이 좀, 무섭긴 한데 여기는 좀 밭을 여러개 만들어야 돼서 어좀 지켜봐야 될것 같아요 그리고 죽일 수 있는 건 미리 죽여놔야 돼요 이렇게 됐어 자 그리고 이거 마무리 짓고 그 얘는 다른 일 합시다 여기다 밭 하나 더지을게요 어차피 짓긴 해야 되니까 빌드. 그리고 판자 11개 됐죠. 자, 이제 그만, 그만하자. 그리고 나무 벌목시키고. 얘들은 좀 다른 거 하고. 이쪽 탐사 보내가지고 좀그 시야 확보하는 것도 궁금할 것 같아요. 나무가 없다고? 그 나무가 없으면 나무를 캐는 되지, 사람아 아, 뭐야, 멀뚱돼. 큰일 났네, 사람들. 이거 먼저 그래 됐어. 저단고가 없어서 그런 것 같네요 이거. 이거. 이쪽 라인에다가 로우 쉐드를 하나만 더 지읍시다. 자 이렇게 지을게요. 아트. 그리고 남는 사람이 어또 하나만 더 지을게요. 그.. 이름 중에 메이슨니 이거 다시 찍기로 했죠 자, 여기다가 선택하고 이거 찍고 그래 이쪽으로 올려 빨리 진자 재료가 다 있으니까 금방 만들 수 있을 것 같아 금방 만들죠 이런 다음에 워크샵 만들면 좀 효율성이 올라가니까 이때부터 농경 사이로 전환시키면 될것 같아요. 될지 안될지는 모르겠는데 한번 해봐야 될것 같아요. 자 좋고요. 자 그리고 남네 애들 있죠. 이 아이들. 먹을 게또 반밖에 안 남았으니까 자, 이렇게 처리를 해야 돼요. 아니야 지금 게이지 괜찮잖아. 일단 돌먼 저켜자 아요 나무 먼저 캐자 자, 나무 먼저 캐고 어디 보자 여기서 그 워크샵이 판자 10개 하고 그 다음에 가공된 돌이죠 벽돌이라고 합시다 벽돌 15개가 필요하네 이거 열심히 캐야겠는데 크 여기 있는 거 이제 얼마 안 남았구나 안타깝네요 이제 나무를 캘수 있는 대로 또 찾아야 될것 같아요 자 그리고 지금 먹는 거 게이지가 얼마 안 남았죠? 이거 어, 여기있는 고기를 좀 채우러 갈게요. 그리고 좀 탐사를 떠나야 될것 같아요. 지금 나무가 여기밖에 없죠. 아마 아래쪽에 나무가 있을 거라 생각이 되긴 하는데이한 명을 좀 아래쪽에다가 이렇게 탐사를 보낼게요. 이쪽에 나무들이 있기를 와 없어요 뭐야 이거 너만가냐 이거 잠깐 이쪽이 끝자락이네요 끝자락이라서 이제 위로 올라가야 될것 같아요 위로 올라갑시다 이쪽에 나무 있니? 네, 나무 없는 것 같고. 어, 이거 많이 슬픈데, 이거. 자, 그동안 한 명이 판처 전환을 준비하고 있고. 여기도 지도 끝이에요. 어, 이거 생각보다 나무들이 많이 부족한데. 넌 놀고 있지 말고 여기 있는 나무 이거 캐려 허! 나무 있다 한 그루 찾았고 어 여기 생각보다 많네요 오케이 위치 찾았고 저녁 되기 전에 복귀할게요 해골도 나올 수도 있으니까 그리고 돌 캡시다 저녁이니까 그냥 가지 말고 돌 캡시다 자 이렇게 할게요 아직 해골 안보이죠? 다행이고요 그리고 일단 돌 캐자 돌 캐자 돌 캐야돼 이게 사슴들이 없는게 좀 슬프긴 한데 뭐뭐 뭐 어쩔 수 없죠 먹을게 좀 부족하긴 한데 워크샵을 지으면 나아지겠지 자 반짝 10개까지만 딱 만들게요 그리고 한 명이 고급 돌로 좀 변환시키자 됐니? 이제 그만, 스탑 자, 고급돌로 다 변환시키자 이제 이제 예, 그만 그만 그만 너도 그만 예, 그만 그만 됐어 여기다 집어넣어 그래 그 다음에 건초도 좀 이렇게 정리하고 자, 쓸모없는 건물은 위에다 지을게요 어, 워크샵 있었죠? 이 아이죠? 이아이이아이는 필요없나이니까 일단, 여기다 지을게요. 일단 지봅시다 아, 해골 나왔죠? 나중에 다가오면 좀 잡던가 그렇게 할게요. 홀랑말랑한데? 마음에 안 드는데? 저건 다음 시간에 잡을게요. 그리고 지금 먹을 거 부족하니까 사냥을 좀 떠나야 될것 같아요. 일단 그래야겠죠? 자, 한번 사냥을 좀 떠나볼게요. 자, 비 길도 밝혀야 되니까. 사슴이를 좀 찾아볼게요. 아니면, 급하면 여기 있는 열매들 있죠. 자, 이런 거좀 챙기면 될것 같아요. 거다가 사슴 발견하면 사슴 잡고. 응, 됐어. 너이게좀 짓고 있으면? 한, 잠깐만. 몇번 날라야 되는 거야? 여섯 번, 그리고 열한 번. 한 열일곱 번 나르면 되겠네요. 일단 먹을 것만 채우고 나서 하면 되니까. 야, 아, 근데 이게, 갑자 사슴들이 안 보이니까 좀 머리가 아프죠? 언젠간 돌아오기를 좀 빌어봅시다. 사슴들다 어디갔지? 좀 땅을 탐사를 보내야 될것같은데 일단 이쪽에 외계인이 있죠. 어, 데려가고 싶긴 한데 아마 전투를 좀 많이 해야 될 거예요. 그래서 일단은 일단 접근을 못하고 있긴 한데 기다릴게요. 우리 좀 인원수 늘어나면 그때 좀 작업을 합시다. 고. 나중에 배고프면 여기까지 올라가서 체집을 하겠지 자얘 끝났으면 얘도 이제 빌드를 좀시킬게 아니면 돌 변환시킬까? 아니야 그냥 해도 될것 같아 됐어. 자이 정도면 한 번은 버틸 수 있을 거예요 그래서 건설 좀 빠르게 시킬게요 그리고 너는 혹시 모르니까 돌을 좀 캐자. 자 이렇게 놓고어음 건설시킨 게 나을 것 같은데 몇개 남았네. 나무는 판자는 하나 남았고 이제 돌만 열한 번나름면 돼요. 여기 열한 개 남아있으니까 될것 같고 됐어. 그러면 자 시작. 너 가공해라. 됐어. 이제 건설만 시키면 돼요. 어느새 또 저녁이 왔네요. 이거 잡을 준비할게요. 자, 이거만 완성될 때까지 좀 기다립시다. 그리고 이 꿀단지 나르면 얘도 공사에 투입시키고. 됐다. 저녁 갔다 준비 준비 준비 준비 자, 그러지 말고 준비 저 아이 잡을 준비해야 돼 오케이 자, 얘도 이쪽으로 보내고 자 잡으러 갑시다 자저아이를 잡으러 가야 돼요 자, 이렇게 합시다. 와, 이건 너무한데? 이건 너무하죠? 아, 이거 너무하잖아. 명중률 왜 이래, 이거? 나 이건 실수했죠? 일단은, 얘들 조금씩 리커버리가 돼요. 아마, 내일 아침 되면, 회복이 될거니까 일단 내비둡시다. 어쩔수없어요. 가끔씩 절대가 있어요. 애들이 그..생각보다 빠르게 움직이며 따다구를 맞고 한방에 쓰러지기 때문에 잠깐만 지금 사슴이 보였기때문에 사슴을 잡아야될것같은데.. 아니아야 아니야. 그게 중요한거 아니야 우리 일단 농경사회를 만들어야돼 낫 되면 그때 사냥을 할게요 여기에 좀비가 있을 수도 있기 때문에 조심해야돼 됐고 자 얘는 이제 업무를 다 했었기 때문에 또 다른 일을 시킵시다 여기 있는 나무를 좀 벌목시키던가 아니면 이쪽에 있는거 있죠? 음, 그래 낮이다 자 사냥을 시킵시다 한 대로 도 맞추면 난 좋아할 것 같아. 오잇자 맞췄고 오잇 끝! 좋아요. 자 완성됐죠? 행복합니다. 일단 고기 먼저 이렇게 얻어내고 지금 먹을 게 얼마 안 남았죠? 그 다음에 이제 슬슬 그걸 만들어야 돼요. 어, 여기 보시면 윈드밀이라고 있죠? 이거 만들어야 됩니다, 이거. 이 아이가 필요합니다, 이 아이. 이 아이를 어디다 질까? 딱 이쪽에다 질게요. 이렇게 놓고. 채집을 안 해. 근데 이거 건설할 준비하고 있고. 몇개 필요하지? 판자 10개, 나무 10개죠? 이렇게. 좀만 힘내봅시다. 음. 이, 그 0.5배, 그 0.5배 일이 더 빨라지는 거기 때문에 이전보다 더 빠르게 할수 있을 거야. 야, 너네 찬바닥에서 언제 일어나니? 얼마 안 남았죠? 빠르죠? 빠르죠, 그쵸죠 아, 이러면 됐어. 이 이렇게 되면 저희는 이제 농경사이로 진입을 할수 있을 거야. 자, 이게 끝나면 짓는 것도 같이 합시다. 일단 나무 모자르니까 나무캐로 보내고 됐어, 나무 나무. 또 빠르죠 좋아요 자 부족한 재료 몇개? 판자가 10개 필요하구나 그럼 한 명이 판자 작업을 좀 해줘야 될것 같은데 어, 이거 빨리 하자 됐어 시간 없어 자 좋고요 한자 10개 만들려면 나무가 10개 있어야겠죠. 일단 여기 지금 6개 남아있고. 음. 근데 먹는 게좀 부족해요. 잠깐 스탑. 그, 사서 보였죠? 이거 잡으러 가야 돼 우리. 자, 이렇게 보내놓읍시다. 도망가지 못하게. 자, 그리고 한 명이 한자를 좀 전환을 할게요. 이렇게 하고 맞았니? 와와와 고참 와. 와. 너무 하시네 이거 위험한데 지금 일단 잡았을 것 같긴 한데 일단 복귀를 할게요 잡았을 것 같긴 해 근데 지금 저녁에 또 좀비들 달려들 수도 있으니까. 자그 감안해서 이런 애는 잡아도 될것 같아요. 스탑 저 아이 잡으러 갑시다. 아 어디가 그리고 여기서 한 명이 한자 전환을 하고 아이씨 도망갔네 시험만 밝겠습니다어 찾았다. 오이, 에라이, 에라이, 에라이. 와, 와. 하, 다음 번에, 다음 번에, 다음 번에. 나그래고 공사 시킬게요. 아, 이건 좀 너무한데. 어, 사슴이다. 에이, 못 들고 있어서 안 되죠. 다음번에 보이면 잡을게요. 야, 너 거기 가는 거 위험해. 건설이나하자. 어, 보였다. 아닌 건 잡아야지. 반피 남았죠? 한 대만 더. 에라이. 에라이어 잡았다 자 이거 채집을 하러 갈게요 자 이렇게 도와주고 이거 몇개 남았니? 일단 건설에 좀 집중을 할게요 어 이것도 잡아야겠다 나 들어오는 것들은 빨리 빨리 잡아야 돼 호잇 들어와요 자 빠르게 처리를 할게요 야너 이제 그만 만들어 뭐하니 지금 자 이거이거이거 이거, 이거. 고기 가져오자 <웃음> 행복하죠? 자 이제 또 먹는게 회복이 됐고 이거 회복되면 또 나무를 좀 얻어야겠죠. 몇개 남았니? 안자세개 그냥 일반 목재 네개아 목재 하나가 모자라네 그한 명만 여기 나무 캐로 보낼게요. 시험 확보할게요. 그쵸? 이렇게 보낼게요. 놀고 있지 말고 너도 희 이렇게 하자. 그한 명만 아, 이거 수확하자. 고기 어차피 게이지 많이 차 있으니까, 어, 그게 빠르게 수, 수확할 필요는 없는 것 같아. 그세요? 보세요, 여기에 해골이 있었죠. 그위험합니다 나무가 없다고? 조금만 기다려봐. 이제 재료 하나만 더 갖다 놓으면 농사를 지을 수 있어요 그러면서 그 농경사회로 전환이 가능하다 막가능할거예요 됐고 이제 집을 하나 더 지을게요 집을 여기다 지을게요 이렇게 하고 집 짓자 빠르게 짓자 시간 없다 해골들이 있죠. 좀 그래서 좀 인구수를 늘려야 될것 같아요. 그리고 나서 벽을 좀칠 거예요. 아마 이쪽 라인에 벽을 치면 좀 괜찮지 않을까 생각이 되는데, 한번 해보자. 벽이 여기 있을 겁니다. 이거 잘못 지었죠? 일 막아야 돼, 어떻게든. 돼. 그리고 가운데는 게이트를 만듭시다. 이렇게 하고, 뭐를, 이렇게 하면 되겠죠. 아니, 위험해. 들어와. 들어와. 저녁이야, 저녁이야. 저녁이야. 저녁이야. 쫓아오기 시작하고 있죠. 자, 잡아야 돼. 이번에 운이 좋죠? 안돼 안돼 보지 마 됐어 잘 잡았어요. 자 일단 여기 먼저 아니 이거 먼저 완성시킬게요. 이쪽에 해골이 있었는데 좀 조심해야 될것 같고 일단 지금 먹을 게 모자르니까 그 빵을 좀 만들게요. 작업이 빨라졌으니까 금방금방 빵을 만들 수 있을 거에요저 게이지 쭉쭉 올라가죠? 자, 이렇게 놀고 있는 아이들은 수확을 시키고. 이렇게 됐고. 자, 이거 빨리 수확하자. 가능할 거야. 여기 있는 것도. 아 하... 나무는, 넌 낮에 좀 켤게요. 그리고 이제 밭을 좀 만들어야 돼요. 이제 농경 사이가 가능하잖아요. 그쵸. 자 이렇게 들으면 됩니다. 됐고. 이거 건설할 수 있으면 건설시키고 그 다음에 두 명은 자 이렇게. 자, 건설. 그.. 밭이 만들도록 지시 내릴게요. 몇개 필요하니? 나무 세 개? 이제 낮이 왔기 때문에 괜찮을 것 같아요. 됐고 자자 이럴때 그 바로 나무를 배러 가자. 얘들 여기 다 수확하고 난 후에 나무 배러 갈게요. 아 사슴이 돌아올 생각을 안해. 너무 슬퍼요. 아이 벌목하러 가네 어디갔어? 자, 너희들 잠깐만. 이제 나무 벌목하러 가자. 이게 급해. 이제 나무가 전반적으로 급하죠? 됐고. 뭐하니? 그래서 여기다가 이제 벽을 치면 해피해지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아 이거 바로 툭치키면 되잖아 아이아 진짜. 자네 그래, 됐고 자 이런식으로 나무좀더 캐고 한명은 이거 빌드시킬게요 여기 좀막아야돼요 오케이 이렇게 합시다 아, 이제 배고프잖아요 그쵸 모인거 가지고 한명이 계속 빵을 만들고 좋아 뭐하니? 야 빨리 이거 해야지 우리 나무가 필요해 나무 일곱 명이 되면 그.. 식량 소모량이 상당히 많아질 거예요 좀 걱정이긴 해요 근데 뭐 어떻게든 되겠지 여기 밭이 여러 개되고 그.. 농사만 전문적으로 짓는 인력을 구성하면 귀찮지 않을까 생각이 돼요 그.. 감안하면 되니까 어? 저 아이는 못 참지 저거 사냥하러 보냅시다 이 잡아야 되죠 호잇 에라이. 자, 이렇게 온건 빠르게 잡아야 돼요. 와. 유감. 진짜 유감인데, 이거? 잡았다. 게이지가 많이 줄어들고 있으니까, 자 이렇게 빠르게 수확 시키고. 됐어. 저녁이 되기 전에 이쪽 방어막만 좀잘 막으면 될것 같아. 놀고 있는 나이 어디 갔니? 놀고 있는 나이 있을 텐데. 나무나 캡시다. 그래. 자, 이제 가득, 게지가 가득 찼기 때문에 이 수확에만 좀 집중을 할게요. 자 이렇게 합시다 그리고 밭을 하나만 더 만들게요 이렇게 지으면 되겠죠 또 지는 사람 지정시키고 농병에 좋고요 얘들이 빨리 자라야지 뭔가 역할 을 해줄텐데 해골 나오는 건 아니겠지? 그러지 않게 밀게요. 해골또 이쪽에 나오기 시작했고 이거 빨리 벽으로 감싸야 될것 같아. 이거 바로 이렇게 퇴근시킬게요. 하나 더질수 있니? 여기 지을수 있죠. 여기다 하나 더 짓고, 또 어? 이렇게 같이 시키고, 어? 다 자랐다. 자 빨리 빨리 나무를 뵙시다. 자 그리고 지금 이게 많이 쌓였기 때문에 저 수확은 그만 그만하고, 자 이제 빵을 만들게요. 빵뭐 만들는데. 자 쭉쭉 올라갈 거예요. 이제 텀을 한번 잡고 여기 있는 거한 번에 캔 다음에 이런 식으로 빵으로 전환시키면 돼요. 나쁘지 않죠? 계속 올라가죠. 이러면 됐어. 그리고 만약에 대비해서 이제 빵 저장구나 그런 것도 좀 늘리면 될것 같아요. 이거 이런 거 있죠? 이것도 좀 지어두면 좋을 거예요. 일단 여기 옆에다 질읍시다. 집... 이렇게 할게 잠깐만 사슴이 보였는데 사냥해야죠 호잇 와와와 와한대 맞고 됐어 그래놓고 자 이런거 작업 시켜놓고 자 빨리빨리 소화가 합시다 시간이 없어 정안 되면 그때 여기는 그 파순 고기 이렇게 가져가면 되니까 괜찮을 거예요. 자, 빠르게 이런 거 수확하고. 건물 하나 짓고 이제 벽만 치면 완벽하죠. 피합니다 이것도 이제 거의 다 완성이 되니까 이게 아마 맥스 18개까지 전작 되니까 18개 되면 바로 빵으로 만들면 돼요. 여기 해골 보이죠? 이거 좀 있다가 전작되면 잡을 준비해야 돼. 이렇게 놓고 음 좋구만. 아이 정도면 된것 같아요. 자 이렇게 해놓고 배고플 때 작업을 합시다. 만약에 그곡간 저장을 시키고 싶으면 나무를 좀더 캐야 될 거예요. 이런 거 있죠? 잠깐 이거 먼저 하자. 저녁 다가오니까 이거 처리해야 될것같아 어디 있으면 해골이 일어나니까 이거 해야 돼. 됐어, 됐죠? 이거 만들었니? 어, 만들었구나. 자, 일단 닫아놓고, 자, 여기서 멀뚱거리는 사람들이 있는지 확인해보고 있으면, 어, 잠깐만 싸우지 좀 봅시다. 싸울 준비해야돼 정리좀 하고 다들 이 아이 잡을 준비할게요 자 5위쪽으로 온대 잡으러 가야죠 와 이거 좀 그런데 한방 죽겠다 됐다 이죠아이 자식들 이쪽도 벽을 치거나 그렇게 해야되겠네요 얘도 위험하니까 잡으러 갑시다 아니면 나무나 캐고있다 어? 나왔다 어 안돼 안돼 한번 쏘고 됐어 이 아이도 잡으러 가야돼 왔다 오 2.4 좋고요 오, 갑자기 애들이 많이 오죠 어 안됐네 안 이거 잡고 아래쪽도 해골이 있는데.. 아.. 잡긴 해야돼 왜왜야 놓치면 안되지? 됐어 어 아침 오기 전에 잡았죠 일단 여기있는거 빠르게 캐고 이쪽에다가 다 여기있는거 그.. 이 이름이 이 생각이 안 나요 이 밀이죠 밀을 다 빵으로 만들거에요 일단은 여기다가 저장 공간을 좀만 더 만들고 이아이죠자이 아이를 만들어 놓을게요 지읍시다 이거 그냥 빠르게 지자 그리고 사슴들 보이니까 또 사냥하러 가는게 맞을 것 같아 여 보이죠? 잡고. 나무대들, 사냥하러 가자. 위로 보내고. 나무대들, 나무, 나무. 여기 있는 거. 와, 이걸 못 잡아? 넌 왜, 왜 여기 있어? 잡았죠? 아, 배고프니까 이 고기를 가져가야겠고. 자, 이거 먼저 챙깁시다. 어쩔 수 없네. 야너 너무 오마치는 거 아니니 이거? 이야, 이야 너무하다. 됐다. 에라이. 아 드디어 잡았네요. 사행죠자 이거 정리하고. 이런 거 사냥해놓고, 네, 맞추고, 아깝고, 얘도 사냥해놓고, 일단, 반피로 만들어 놓는 게 중요해요. 나중에 잡기 쉽게. 그리고, 나무 캐러 가자. 에라이. 네, 이게 뭐지? 왜 이렇게 못 맞추지? 드디어 맞췄고. 그, 얘는, 이거, 벽 만들게요. 음, 벽 만드는 게 맞지. 뭐하니? 그거 말고. 그래. 어, 잡았구나. 저 게이지가, 아이, 챙겨야겠다. 게이지가, 정말 많이 줄, 줄어들죠. 어차피 여기에 고기가 있기 때문에 뭐 급하게 움직일 필요는 없는 것 같고 자그 다음에 한 명은 또판자 만들 준비하고 고기 저장치를 좀 늘릴 필요가 있는 것같아 저거 잡아야 되는데 니가 잡아 자 이렇게 하고 여기 있는 나무들 좀 정리하고 오케이 됐어, 됐어. 자, 돌 캡시다. 어이 됐어, 됐어. 저거 남겨놨다가 나중에 나중에 먹자고. 일단 지금 할거 없으니까 여기는 그 미리나 좀그 수확을 합시다. 어디 갔니? 여기 다 거의 다 완성됐죠. 자 월을 뭔가 이상하다 이렇게 짓는 게 맞겠죠? 그리고 아이고 잘못 지었죠 이거 자 이거를 취소시키고 호잇 됐어 자 이거 건설시킬게요 다음번엔 나무 얻으러 이쪽으로 가야겠네요. 슬프네요. 아무것도 없잖아. 뭐하니? 농사나, 진짜. 그리고 또 해골 나타나기 시작하니까, 어, 여기 있는 거좀 처리해야 될것 같아. 바깥에 있는 고기를 슬슬 채집할게요. 그만하고 이제 이제는 한명이 그빵 계속 만들어도 될것 같아요 자 이것도 좀 정리하자 이거 잡고 도망 못가게 에라이 너무하구만 아 이거 막혀있구나 아니 뚫려있구나 또 머리가 아픈데 저건 좀고민 해봐야겠네 막던가 해야 될것 같아 이렇게 막을게요 이러면 되겠지 그리고 이거 지울 수 있을 때좀 지워야 될것 같고 너 이제 그만해 자 이제 고기 가득 찼으니까 얘 일단 대기 얘기해야되죠? 얘도 다른 일 시킬게요 이거 건설시킵시다 그리고 너도 나무가 좋아 나무가 급해 자 이렇게 하고 벽을 계속 설치를 할게요 자 이런식으로 계속 지을게요 판자 필요하다고? 왜? 판자 만들면 되지. 아 그리고 너는 그냥 벽돌을 만들면 되겠다. 어차피 우리 먹을 거한 개치 늘리기로 했었잖아. 그러면 자 고기 받치고 한번 됐어. 아니야 또케이지꽉 찼으니까 자 그냥 음 벌목을 하셨구나 자 이렇게 놓고 넌 뭐하고 있니? 왜 그러고 있니? 너도 나무 캐러 갔다 오던가 자 이렇게 놓고 음 인구수를 늘리는 것도 방법일 것 같아요 이쪽에다가 하우스 하나만 더 지읍시다 자 아니면 이쪽 라인에다 붙여서 지어도 될것 같아요 여기다 지을까? 여기다 지을게요 자, 그리고 이거 건설, 투입. 이 정도면 괜찮은 것 같아요. 다음날엔 좀 고기를 챙길게요. 이렇게 놓고, 이거 사냥할 수 있는 거 사냥해 놓고, 사냥하러 가자. 됐 그리고 건설할 수 있으면 건설시키고, 난 피는 줄여놨고 아, 고지가 얼마 남았죠? 이거 죽여놨으니까 됐고 예, 이제 사냥합시다 오케이 됐어요 아 됐어 이거 이제 그냥 건설하자 음. 이것도 건설하고 나무가 많이 부족하죠 위험하구나. 위에도 문을 뚫어 두거나 그렇게 해야 될것 같네요. 위에도 문 하나 만듭시다. 일단 그 시야 먼저 밝힌 다음에 이제 나가지마 나가지마. 대기 대기 대기 대기하고 여기다가 게이트 하나 만들자. 이렇게 만들면 되겠죠. 됐어. 그리고 나무가 없으니까 그 다음날에 나무를 캐고 놓 애들은 빵을 좀 만들도록 할게요 아, 이거 투, 투입하고 있구나? 그럼 됐어 아니야 그거 할 필요 없어 그래 차라리 잡초를 잡초를 음. 됐어 빵으로 게이지 유지하고 있죠 나중에 타워 하나 만들까? 아이 자식들이 왜 그래, 짓는데 계속 방해하고 있어 좋습니다. 어, 쟤들 올것 같아. 올것 같아. 올것 같아. 이거 잡으러 갈게요. 허허, 좋구만. 됐고. 나무가 없으니까 슬프구만 그쵸 일단 아침 오면 탐사 가가지고 저기는 외계인을 좀 어떤 그 데려오던가 그렇게 할게요 예, 일단 잡아야겠다 A라이 아쉽네 이동합시다 만약에 배고프면 오는 길에 이거 그 채집하면 되니까 자, 일단 이렇게 보내 놓고 음. 아 여기도 살기 좋은 곳이었구나 자 안녕 뭐라 해야 될지 모르겠지만 일단 우리 친구가 됐어요 자 빠르게 복귀합시다 복귀하고 일단 나무를 벌목을 할게요 급하긴 하니까 이쪽에다가 벽 하나 만들게요 뭘 이쪽도 막고 이렇게 막아야겠죠 오지 못하게 그리고 여기에다가 벽을 좀 만들게요 이런 식으로 하면 되지 않을까요 이렇게 음, 이건 좀 지켜봐야겠네요 됐어 자 가는 길에 여기는 고기들 다 챙겨주려. 야, 이 게임이 그나마 다행인 게 부패하지 않아서 참 다행인 것 같아요. 자 그리고 지금 음식고 저장 게이지가 많이 늘어났죠. 자, 이렇게 챙겨주고 최단 챙겨주고 그 다음에 농사만 돌리면 될것 같아요. 그래, 이거 마무리 짓고, 오케이 좋았어. 자 나머지는 다음 시간에 진행을 할게요. 이게 좀 시간이 오래 걸릴 것 같긴 한데 음 그래도 끝을 볼수 있을 것 같긴 해요. 지금 어느 정도 안정화가 됐죠. 사실 이거 짓는 것도 저 목표가 있긴 해요. 근데 음 금방 될것 같아요. 여기는 있 자원들 시간 있을 때마다 뭐 캐면서 한 번에 이렇게 와르르 몰려가서 캐면 되니까 문제 없을 것 같아요. 자, 아무튼 나머지 부분은 다음 시간에 계속 진행을 할게요.